이 순간 느끼는 감정을 주사를 던져 나온 수만큼 고르세요. 고맙고, 가슴 먹차다. 흥분된다 하고, 싶어 뭐 방송국 하나 더. 이거를 까볼 거예요. 어이구야, 내 얼굴. 안되고안되네 이거는 너무 좋다. 마지막 건 내가 뽑아야겠다. 홍콩 침대로 갈수 있는 티켓입니다. 보관하시다가 자유롭게 다니세요 아, 어떡하지? 이 뽑아야 돼. 우지 디젤이. 술제조를시작한다자편지기만 하자. 계속 마실 것같아 시켰어. 가위바위보. 먼저 뭐? 뭐? 할래 나중에 할래. 원래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먼저 해보시고. 일 내가 빨간색 할게 예. 섹시하게 술한 잔을 마시라는데? <웃음> 섹시해야 돼. 섹시하지 않으면 한잔 더요. 저만. 할수 있어요. 벌주를 여기다가 만들어. 오 인정. 1, 2, 3, 4, 5, 6, 채스카 복전기에 주사위를 한번더 던질 수 있다. 마지막 턴에서만 사용하이게 보소 내가 그냥 던지고 싶을 때한번더 던지기로 하셨어. 아주 6판 일단 내가 잘 섞어. 음, 둘, 셋, 넷, 자세하게. 주사위 전장. 6. 목에 뽀뽀. 목에 뽀뽀 6번인데? 음. 좋아. 안됐이3 네, 음, 1 2 3 천주 제주야 아 이걸로 해 하나 둘셋넷 다섯 천참천천참 보세요 2 찬스 카칸 <목소리> 찬스야? 응. 벌주를 마실 때 상대방은 나와 같이 마셔야 한다 아, 거기 찾아나 하나 둘셋넷다너 내가 찜했다 주서위를 굴려 나온 수만큼 상대방 얼굴에 립 마크를 찍어. 이건 대가비인거 아니야? <웃음> 내가 좋은 거 아니야? 뭐야? 뭐야? 볼에... <목소리> 와 뭐야? <목소리> 벌칙 카드 한 장. 이 회유식? 주사위를걸려 상대방에게 앞말을 해준다. 어디지 모른대가 육 번이 나왔어. <목소리> 아, 4번? 목! 여기다, 목은 신호동이 한가 봐요. 덮야 원, 투, 쓰 원하는 곳으로 이동! 당연히 나는 산 오케이 전나보르 벌칙 또는 벌주를 애교로 모음할 수 있겠지? 상대이 인정을 안해 주면 벌칙 또는 내인할수 없네? <목> 한장더 할게? 요 저장해 주세요. 주주세주를한번아해주세 주세요. 저장해 주세다 저장해 주세요. 저 주세요. 저 주세요. 아씨 벌취를 거절할 수 있다 야잇아자이가두대 뭐. 어, 네. 어. 그래. 무릎에 앉아 너. 이게 맞지? 아. 어. 이게 안나그러니까 토닉에 비 원하는 곳이 어디예요? 잔스카드까 방콕에 걸렸을 시 바로 탈출 뚜발 어. <웃음> 비옥 이 카드 추가 즐기기 상대방의 여름 노래를 틀어 주면 그 음악에 맞춰 맞춤 추기이듬을해 주셔 가지고 그다음에 여기안 나오면 해 주실 거야. 1 <목소리도> 1 2 나와도 무조건 한 칸. 3 4 나오면 쪽 칸. 5 6 나오면 세칸 나. 3인이까딱 칸. 출력. 카직카. <목소리도> 어, 상대방에게 엉덩이 맹맹 잡을 거야. 기다려. 안때 왜? 안아서 때리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어! 왜? 왜? 왜? 1! 나온 수만큼 뒤로! 2! 찬스카! 어? 초시 능력! 맨 위에 있는 벌칙 카드를 한장 미리 볼수있도 나만 볼게! 오. 물력이다. 멋있는 꿀이다. 아... 4. 뒤로 한 칸. 폭탄주 마시기. 무조건 마시기로 할 것. 폭탄주 제조랑 폭탄주 만들기랑 2. 한 칸. 물력의 찬스칸. 아이고 다리야. 지금 내달이 너무 아프다 형제방은 나를 동의하고 새 바퀴를 겠다안 되는데 심하게 먹어야지. 형제방과의 <웃음> 역할은 캐릭터 체인지네. 저거랑 저거 바꾸기. 쓰바야지사니까두칸 술. 얘기해. 아, 개만 있다 하는 거지 내가 그냥 가볍게 마시는 거. 어... 걸릴 때마다. 막... 이빨 뭐이지 <목소리도 와> <목소리도 와> <목소리도 와> 이것만 다 먹고 안죽까 만들어줘? 음. 음. 근데 이빨 보이 입은 어떻게 해야 는 거야? 웃지 말라는 거야? 웃는는 <웃음> <저> 따로 <웃음> 있잖아 그러면은 가 이빨 부위 이빨 진짜 이빨 을 이빨 막고내서웃 이빨 야 이건 안보 이빨 부위 끝까지 이빨이 안 <웃음> 보이네? 아이제 깔으려면 래 걸리면 안된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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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years later. a o 아 <목소리가> 맨 밑에 그 개꿀. 개꿀. 개꿀. 개꿀. 개꿀 상대방은 젠가를한번더 뽑아주세요 게임! 진 사람이 벌쯤 하시기야 소잘을 던질게요 먹을 때마다 더맛있 아이씨 4너할때나 먹고 이래 먼저 겹다 여자 마셔 좀.. 무너지기 쉬울 거 같아 상대방을 깨물어주세요먹면 무효! 개꿀! 아 나는 개꿀 아닌데? 난 몰림초 w h 주서위 던져. 신이 나를 만들 때꼭 넣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응. 보기에서 골라서 말해 주세요. 보기에는 기중지고력 발랄, 발랄, 발기 발랄, 발랄, 발랄, 발랄, 발랄, 발랄, 발랄, 발랄, 발랄, 고랄고기발기 발랄, 발안 발랄, 발랄, 발랄, 발랄, 발랄, 발랄, 발랄, 발 <웃음> 그래서 너무 잘 빠지게 되는데, 근데 뭔 실패한 건데, 지금 주사위를 던지기 상대방의 이미지를 비유해서 말해주세요. 곤충의 비유하려 곤충? 개미 일을 열심히 하거든. 어떤 일을 열심히 하죠? 회사에 잡아결할 걸요? 그 남자친구를 잡아먹고... 오, 그게 너 꼭 나오면 삐 하고 꺼버릴래? 어. 그 다음에 이제 쵸비 응. 컨티뉴 나오는 거이이 응. 순간 느끼는 감정을 주사위를 던져 나온 수만큼 고르세요 고맙고 응. 가슴 벅차다 흥분된다 하고 뭐 방송국 안 한다고 한 입에 응. 넣면 너무 맛있어 상대방에게 애칭을 만들어주세요 꽈취 응. 내가 꽈취야 <웃음> 일주일 이내에 해야 되는 미션이고 하고 싶은 날 말하지. 오 기스마클레 남기라. 하 하얀색 <웃음> 색상의 옷을 벗어주세요. 나? 맞아? 어 <웃음> 여기서 찍.